m 와. 응. t 내가 뭐고 욕하. 만들어알지 야! 어 야, that if the I t h r o the I call I kill you. 오, 와! 뭐래? go to t 오케이! 아! 이 없어! 야 니가 왜? 이 없어! 나도 돈 없어! 이어이 피가 없어! 가 없어! 이가 없어! 이 없어! 이피 없어! 이피 없어! 이어어 어디서 원래? <웃음> 아니, 어디 벼월래? 아. 저때 거기저 고통. 아니, 어제 스몰 월렛. 이십 만동할 거 어디 여기 있나 여기 가방 있어. <웃음> 아. 챙겼다. 이윤별 20만원 먹은 거난 깹비 20만원 나오는데 50만원 빨리 노42안돼냇가안돼우가오브 no, <웃음> <웃음> 이걸로 빠나는 색깔 했죠? 했어 기 이렇게 많이 뿌렸어 Chơi cái 나 ì mà chơi? À, ý con bắt nó ra sân xe, b ó n 이 được, 할 à n g một c h <Yup> <Oliv> 맛과어자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어나있어맛있어어 혼자 하더이 돈이 너무 비싸지 않이이을불요그야 5만동 이렇게 해? 음. 야너 여기 돈 끄지마 에이 쏘먹 가다 올게 아 5만동 올게 고초동다초동다초동다 원래는 그 공다 마켓에 혼자 갔는데 오늘은 리 동생이랑 같이 가보려고요리 동생 린이라고 합니다 사실 평소에 혼자 걸어서 잘 가요 토 오케이. 가몽. 요 스테이힐. 야, 다시 가? 동생이 나를 버렸어. Yeah. 바나나를 사봅시다. Yeah. 나 여기 되게 잘 알죠? 엄청 잘 좋아. 아 찾았다 바나나 이 예, 할머니 바나나 엄청 달고 맛있지 오늘의 살바나는 나 이거 아니 너무 큰데 이거 어 요거 요거 파마 응 <놀람> 그냥 따오자 어, 너무 싸다 만동 만동 라잇 <놀람> 가만 바나나 500원, <웃음> 아 그리고 파인애플도 사고 싶은데, 파인애플. 파인애플이 없지. 파인애플은 딴 데서 사야 되겠다. 오, 여기 바나나! 하지만 에는 아침 한 나는 아이맥도 사야 돼. 다른 것도 살 거야. 응? 어나더 그렇지. 여기 사다겠다. 근데 파워나도 많이는 먹고 와. 오케이 오케이. 90, 90, 90. Come n 샀어? <웃음> <웃음> 샀어? <샀다. 웃음> <샀다. 웃음> <샀다. 웃음> 언제 샀어? 바어나나한 개, 파인애플 한 개, 3만 개 우리 동생이 수박 타고 있어 어, 2만 6 2만 6만천동 정도? 이제 모르겠어. 와 이거 무겁다. 오 수박 무거워. 수박, 수박 하나, 그 다음에 바나나 한개한송이 그리고 파인애플 이 모든 게 36,000 동. 아 짜다. I wanna stay the long time here. 토바이가좋긴 좋구나. 나맨날 걸어 다녔는데. 수박, 어, 수박 진짜 무거워. 바나나, 파인애플, 땅콩도 다어 땅콩. 오나 어, 땅콩 진짜 먹고 싶었는데. 고마워 동생. 어 그거 여기 가생 머리가 다. 아 어. 진짜 리디야 갔다 왔어 여기. <웃음> <웃음> 에. 파인애플 2만 동. 아. 음. 바나나 만동. 우! 만동. 500원, 500원. 와, 진짜 싸다. 이거가 2,400동. 아, 2만 400동. 2만 6,000동? 아. 이거 무거워. 들어 봐. 800원. 그치 음. 아니지, 첨첨첨첨 땅콩도 첨어 아니 이거도 your brother. 첨가이첨첨첨첨첨첨어첨어첨첨어첨첨첨첨첨첨첨첨첨어첨첨첨첨첨첨첨첨첨첨첨첨첨첨첨첨첨첨